사도행전 53번째 강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웃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옮기게 되는데 주께서 또 <웃음>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동쪽 13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안내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도 복음을 두 가지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웃음> 표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여기서 또 믿는 무리들과 또 대적하는 무리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웃음>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도망해서 이제 또 루스라와 더베 지역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안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이전걸 제또이좀 복습하고 <웃음>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1조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무리가 믿더라. 음.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력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성, 루스라와 더베와 및그 금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난 시간에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케로 인해서 아,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웃음> 이고니온이 또 어떤 도시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아, 이제 루스, BC 안디옥에서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선언을 해놓고 여기 와서 또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음> 음, 이제 이방인에게로 나간다고 해도 유대인들을 아예 그 무시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보금전파의 그 전진기지로 이제 유대회당을 삼고서 그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렇게 해서 이제 허단 무리가 믿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구약 위원의 성취였다.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성, 사도행전이 성신행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 항상 주된 내용이에요 성경 기록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이 뭐가 뛰어나고 잘나서 그. 뭐 그들이 무슨 화술이 뛰어나고 뭐 능력이 있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이렇게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이제 사도들을 통하면 통해서 일하시면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시는 일에 이제 친히 개입하시고 이런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늘 성신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목표하신 일에 마음을 쓰고 행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리 예고한대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다양한 요, 저, 결과들이 나타나니까, 믿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있는 반면 또또 또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겪을 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복음 증거하는데 이렇게 맨날 어려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나중에 보면 오히려 주님과 같이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거예요, 영광으로 알고. 그 명경지수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게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틀 속에서 내가 행보에 갈때 그런 일이 하나님이 예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때그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늘 환경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뭐 사도 바울이나 저기 바나바가 죽임을 당하지 않죠. 뭐, 거긴 죽, 죽을 지경에 막 들어가도 죽임은 당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뜻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뜻이 있어서 그렇죠. 교회 역사상 말이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는지, 그, 어떤 분들이 이제 통계낸 게 있더라고요. 7천만 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7천만 명. <웃음> 지금도 매년, 매년 10만 명 정도 순교한답니다. 지금도. 이건 뭐, 제가 그 기록을 알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그게 나와서 그러는가 다알수 없는데. 아무튼, 이교도들이나, 뭐, 공산주의자들이나, 뭐, 그 외에 세상에 그럴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신자들이 10만 명씩 죽는다고. 지금도, 매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 그럼 복을 못 받아서 그냥 그렇게 죽나? 그건 아니죠. 주님의 일에, 어떤, 주님의 일이 어떤 결과를 내든지 자기 사역에 충실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미래 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어떻게든지 길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한편 강도 사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한평강도 그 사람은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둘이서 같이 한패가 돼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세상에 자기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걸 보고 돌이키는 거죠 돌이킬 자는 돌이키고, 죽을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킴 속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뭐 이제 거기 다양한 내용이 있는 거지만, 그 짧은 고백 속에 그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생각들의 정리가 됐는지 다 행간에 감춰져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알수 있어요. 그니까, 이제, 마, 참, 저, 저주스러운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된 거죠. 예?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 틀려, 틀려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얼마나 맨 침에 그 사람이 참, 그렇게 이제 뭐 가리고 와가지고, 그런 식의 그 물, 물을, 그, 길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일부러 거기 찾아가셔가지고, 어,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안 받으니까 계속 자기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제 그, 그 사람의 과거를 이제 살짝 얘기하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이제 그 부끄러워서 이제 사람의 낯을 피해서 뭐 그렇게 행동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부끄러움을 다 잊고 자기는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진 거예요. 예수님. 그, 그걸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그 복음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감추지 않습니다. 근데 꼭잘설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항상 자기 자랑할 것만 내세요. 항상. 항상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일을 할수 없습니다. 진짜 연합이 돼서. 그러 그러니까 고난받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그 드러내야 되는다 그냥, 그냥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 꼭 집어대고, 예? 자기를 얘기해도 다른 사람 꼭 집어대. 자기 얘기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꼭 집어대고 얘기해. 이게 지금 주님의 그 경영하심, 경륜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박해가 올때 절대 이상하게, 이상한 일 당하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도 자기가 주력으로 가장 주되게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를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 옛사람이죠. 옛사람들의 생각이죠. 새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주님의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딱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건, 아직 사역, 사명이 남아있어서 살아서, 핍박을 받고, 뭐, 뭐, 또, 뭐, 곤란을 겪지만, 그 개의치 않고, 복음 증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도 복음 증거 하려고 가는 거고, 자기 건강, 미래, 장수를 위해서 뭐 도망가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웃음> 교회 역사상 아까 7천만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죽은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그 유명한 그 감옥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그 스코틀랜드 감옥, 그 이제 언약도들이 이제 순교한 감옥이에요. 무려 천오백 명이나. 근데 그, 그 국왕이, 그 울타리를 감옥 울타리를 이렇게 얕막하게 해놨다 그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갔다 온 분들이 얘기합니다. 얕막하고 너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시, 실제는 구황이 다스린다는 것을 시인만 하면 여기 넘어가도 다 살려주겠다. 그그게이 그러니까 감옥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게 해놓고 그, 가, 가둬놓은 거예요. 조금만 나를 시인해 주면 내가 내그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시인해 내가 다 드리는 걸 너희가 인정만 해주면, 그런 권세를 가진 걸 인정만 해주면 내가 너희들 다 풀어주겠다. 근데 이분들이 다 거절하고 다 숨겨 했어요. 다 숨겨 했어요. 나중에 이제 영국 가실 분도 있을 텐데, 뭐 가서 한번 보세요.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이렇게 얕은 데서 순교를 했나?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감옥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에 관점이 있나? 진리가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어쨌든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명예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 자기 부끄러움 뭐, 이런 거, 과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요동하지 않는데. 아무튼 두 사도는 개의치 않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그 말씀까지 봤는데, 거기, 거기 이어서, 누가는 그들의 사역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증거한다 하는 거기 달락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는 이들의 이런 사역에 대해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단순히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적인 일이라는 걸 알고 분명히 강조해서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에 쓰여야지, 우리의 무슨 기술적인 면,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 주님의 일이 성취되는 일에 쓰이려고 해야지. 그게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의 예언.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 예수에게 그 나타내심은 그 하나님의 일이 미리 예고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고한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표적과 기사와 권능의 일들이. 초대교회의 그 예언의 성취적인 일들이 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에 일어나 있었다는 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일들이 차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잘 알고 있었고요. 그것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들의 그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이한 일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수준과 사도적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계성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특별하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사역을 말씀 사역의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표적적인 일들이 당대의 개시적 상황에 맞춰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시적인 특수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말과 그들의 그 말과 일들을 쓰셔서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표적적인 일들이 있는데, 사도, 특히 사도들을 통해서는 특수한 그런 계시적 그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은 꼭,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꼭 어, 사도가 했던 걸 내가 신사도가 돼가지고 똑같이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이건 개시적인 완성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적인 일들은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은사 은사 집회 하는 사람들 뭐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그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개시적인 은사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들의 공리적인 방편으로 사용하려는 자들입니다. 사단은 그런 자들에게 거짓 이적을 주어서 아예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술책을 쓰는데 사람들은 속아서 그런 일에, 그런 일이 다 하나님이 그런 개입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대솔란과 후서 2장 10절로 12절을 보, 보면 아, 그,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거짓 것을 믿도록 유혹하신, 유혹하게 허용하시는 건데 진리라는 게 명백하잖아요. 뭐 김홍정 목사님이 우리에게 뭐잘 보여주셨지만 명백해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형상 이걸 회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온전한 대로 그래갖고 그 우리를 신과 같이 여겨줄 모세에게 그 신처럼 여겨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해서 말씀하셔요. 그 이게 우리를 피조물인데 신처럼 만드셔갖고 교통 하고 만물 그 완성회로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셔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무슨 예수님을 이용해서 뭐 이제 어떤 큰 일을 하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고 네. 자기라는 게 영. 도대체 없어지질 않고 항상 무슨 일을 해도 자기라는 게 끝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속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표적, 이적, 추구하는 사람. 이, 이적주의자들도 그렇고요. 그 숙명론주의자들, 운명주의자들. 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기 때문에 내가 산다. 그 말은 맞지만 거기까지면 안 되는 거죠. 선택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안 변하는데, 그냥 말로만 선택 얘기하고, 운명 얘기하고. 행함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속는 거죠. 속이는 거고, 속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소, 스스로 속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이려고 하는 거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이라도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비상섬리를 쓰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죽을 병에서 낫게도 하시고, 특별하게 뭐 위경 속에서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과 그 차원이 다른 거죠. 비상섬리인 거죠. 그런 건. 오늘날 나타나는 거 오늘날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잠자는 게 아닙니다. 죄 백성들이 환란이나 질병이나 그 외에 다른 어려움이 닥칠 때늘 돌보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뒤짐지고 멀리만 계시고 너희들 알아서 병은 의원에게만 가서 구하고 뭐 홀수할 수 없으면 죽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도 이제 그 사람의 사역과 관련해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가지고 은사와 관련해가지고, 인도에 가실 때 그런 비상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그 일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아무튼 그릇된 자들이 성경을 끌어다가 공리적인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적 추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단이 거짓 이적으로 미혹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두 가지로 구분돼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사역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쫓는 자들이 있고 하나는 두 사도를 쫓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항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하걸그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 보면 12장 5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온 줄로 아느냐,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하므로라. 주님께서 개시의 성취하러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해 하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전달자로 오셔서 그의 왕적이고 선자적이고 제사장적인 일을 행하시지만 그것을 자신의 그릇된 편견과 고집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항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며 이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시기심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충동적으로 아주 괴악한 행동으로 결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대적하며, 능력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도를 쫓는 자들이 있고요. 언제든지 진리에 관심이 있고, 그런 깨달음이 오면 어떤 환경이라도 어 이제 벗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전력해서 달려갈 준비를 하던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더 전력 투구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주의 사도들이 인간적으로 불쌍해서가도 아니고, 자기들의 비위를 맞춰주었기 때문에도 아니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현실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케오처럼, 또 마테처럼. 아까도 뭐,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수과성 여인, 또, 그, 저, 그, 한편 강도,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 어떤 결정적인 깨달음과 요구가 주어질 때그 진리에 반응하여 그런 어려운 길을 택해 나간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분명한 의, 인식의 변화와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의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고 생계도 그런 사람들과 얽혀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사도들을 쫓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이 그저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현실적인 유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개종한 사람들은 결코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들이 한 것입니다. 이건 그 유대교 속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는 완전히 매장되기를 각오하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진리가 있으면 가야죠. 기꺼이 내가 죽어도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잠시 누가가 사도들이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나바도 사도라고 표현했는데 미전에 음, 복습했지만 이제. 예, 이전에 살펴봤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닌데 왜 사도들이라 아는가? 바나바는 열두 제자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부르는가? 그것은 당시 아직 사도라는 직책이 굳혀진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교회에서 사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들의 중심에 교회를, 그들 중심에 교회를 적용, 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걸 절대화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추측한데, 바라바는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아, 그,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본 말씀을 보면 적대자들의 박해가 심각해질 정도로 발전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도망하여 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박해 세력이 있을 때 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비겁한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의 이런 행동은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저들에게 아직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복음 증거의 사명과 관련해서 할 일이 남아있는데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증거하다 그것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접,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 9장 1절로 5절, 마태복음 10장 23절을 제가 잠깐 읽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리고 이제 십장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피박하거든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바울이 로마 교우들을 권면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후에 있을 일인데요.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그러니까 저들이 도망한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잘 피한 것입니다. 저들은 나중에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구체하게 되지 않았고 도리어도 어,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만 생각하더라도 저들이 두려워서 도망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들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루가우니아 지역에 있는 루스라와 더베 및그 근방으로 나아갑니다. 루스트라는 이고니온에서 또 남동쪽으로 약한 50km 떨어진 곳에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이 서울이라고 그러면 이제 2000 정도 되는 거죠. 그런 거리가 되는 거죠. 로마의 지역 구분으로 보면 이고니온이나 루스트라나 더베 모두 남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었지만, 이고니엄과는 별도로 구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저들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지만 개의치 않고 또 그곳으로 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 증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분기 가운데 기업을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복음 증거하고, 맨 처음에는 뭐 예배죠. 예배와 교제와 봉사. 봉사가 있고, 반드시 또 복음 증거가 있어요. 정상하게 예배 드린 사람은 정상하게 교제를 하고요. 정상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정상하게 봉사합니다. 정상하게 봉사하는 사람은 정상하게 증거합니다. 그 아주, 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도 복음을 만만하게 받아들일 곳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지역이었을 것인데 그래서 그곳에서도 그런 박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될 터인데도 개의치 않고 이제 복음 전파자로서의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우리끼리만 뭐 그게 복음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흔적이에요. 복음 증거가 사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견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1 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그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아그그 그 좋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아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 가는 사람들, 전도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그 구원을 알면 복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선교 신학이 꽃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그런. 표현도 합니다. 물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거죠. 주님과 실령한 교통을 이루고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심정으로 일했는데 예레미야 20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박해적 상황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건 박해를 당한다고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래서 뒤로 물러가거나 짜부러지는 일이 없어요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지지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친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속에 불이 나야 되는 거지만, 서로 교제해야 하는 것도 그래요.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내가 장애인도 아니고 멀쩡한데,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생각을 하지 않, 특별한 주님의 인도도 없이, 그러면 참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내 치욕과 비방거리가 있어도 내가 그걸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 그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는 이제 그런, 아 뭐, 적대자들의 그 행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 음. 것으로 봐서 또 여기서는 평화롭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음. 아무튼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음. 뭐 이쪽 지역에서 이제 디모데도 합류하고 그렇게 되죠. 음. 말씀을 뱉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도할때 유대인들에 의해 피박을 받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전도할때 생긴 일에 살펴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도 개의치 않고 주님의 명을 따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박해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물론 주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곳을 피해서 루가우니아 지역으로 나갔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로 주님의 약속에 대한 순정과 아울러 주님의 복음을 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없는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 증거에서 어, 그리도를 알리는 게 뭡니까? 함께, 함께 주님의 남은 자들을 찾아서 주님께 예배하고 그런 사람됨에 참 참된 교제를 나누고 참된 주님의 일에 서로 봉사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불이 나지 않으면 진짜 주님께 책망받을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웃음>